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촬영 끝나고 뭐 하세요? 오늘 촬영 끝나고 시골 갈 거예요. 어, 시골이 어디예요? 선생님? 안동이에요. 아, 선생님, 고향? 네, 고향으로 어. 갈 거예요. 고향 뭐, 놀러 가세요? <웃음> 어, 고향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형제들도 보고 어.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휴식. 어, 수다도 떨고 네네네. 또 하루는 이제 네. 내 본향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반밖에 이제 초발은 좀 하고 그러고 올라 왔 네. 선생님 그 녹음 빼가지고 반대쪽에 다시 셔야겠다 네. 이쪽으로? 네네네 네. 안동에 뭐가 유명해요 선생님? 안동다 네. 유명하지 뭐그 <웃음> 중에 <웃음> 선생님이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유명한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 오. 그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안동에 가면 정말 먹방을 미친 듯이 한한네 다섯 끼는 먹는 것 같아. 그래요? 아. 선생님 이 그렇게 안드실것 같은데. 아니 진짜 네.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네. 그게 이제 가는데 오랜만에 간다 생각해서 그러는지막 네, 네, 네. 진짜. 계속 먹어. 아 진짜요? 응. 어, 이, 시간만 남으면 먹어. 이번에도 가서 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 뭐, 먹방 제대로 찍어야지.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재밌는 여행 다녀오세요. <웃음> 선생님, 저희가 오늘 뭐가자왔냐면 오늘은 사, 사주도 알려드리고 누군지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두 분의 케미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응. 남자분, 남자분 케미예요. 남자분 남자분 네그한 분은 정우성 씨정 그 정우성 네. 정우성 씨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유. 아유. <웃음> 그리고 다른 남자분은 이정재 씨오생년이부터 불러드릴게요. 어. 정 정우성 씨부터 불러드릴게요. 음 73년 치오 나이 오 삼월 3월, 3월 21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정재 씨는 72년 11월 10 이야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친했나봐요 근데 이번에도 뭘 같이 하는데 혹시나 이분들이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웃음> 브로맨스 케미 한번 봐주세요 <웃음> 일적인 궁합이다 그치? 뭐 일적인 궁합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인 친분도 그렇고 이분들이 뭐노년까지 계속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나도 봐주세요 네.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친구까지는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뭘 같이 한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이제 둘을 놓고 보잖아 뭐뭐 네. 뭐 같은 계열 쪽에 있으니까 뭐 네. 알고 지내는 사이는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친분은 많은 거 같지는 않았던 거 같고 어 아, 진짜요? 뭐 지금에 와서 오. 이제 친분을 좀 쌓는 걸로 보이는데 네네네. 음. 네, 네. 앞으로 이제 놓고 이제 앞에 미래를 놓고 보면 두 분이는 좀 친한 사이가 될수 있다. 이제 보면. 아 그래요? 아 근데 어. 선생님 말씀대로 태양은 없다 라고 완전 옛날 영화 하나 찍고 영화는 그 이후에 뭐 같이 뭐 찍은 게 별로 없긴 하네요. 아 진짜? 네. 어, 태양은 그래요? 없다 완전 옛날 영화거든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음. 어, 뭐 알고 같은 계열이니까 음. 알고 지내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간에 친분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 어. 친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아, 걸로 보이는데. 뭐, 어느 정도 같은 계열이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게는, 있구나. 어, 그렇게는 있었지만, 친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친분은 오히려 더 가질 수 있다, 이제 보면 어, 되고. 어떤 면에서요?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네.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마음을 보잖아. 음. 이 사람은 좀 오픈 마인드야. 어 음, 음. 뭐 굉장히 개방적이고, 개방적이고 오픈 오픈 마인드 개방적인 사람 성격이 좋은 건가요? 성격이 까칠한 면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신기하다. 적이 없는 사람. 굉장히 둥근 사람이지, 그렇지? 네. 적이 없으면 둥근 사람이거든. 네네. 네. 뭐 자기가 재고 잘나서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네, 네. 근데 잘났다기보다는 이 사람 성품인 거 같아. 음. 이 사람 성잘 나서가 아니라 음. 이 사람 성품이. 어좀 이렇게 왜 사람이 온우 온 온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두루두루 좀 이렇게 많이 좀 알라고 좀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마음을 아. 보면 <웃음> 그리고 이정재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조금 호불로가 있는 사람이야 음. 사람을 사귈 때어 자기 사람 자기 아닌 사람 뭐 이런 호불로 음. 뭐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요렇게 구분을 좀 두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전혀 구분을, 구분을 거짓만안 두는 편. 그냥 두루두루. 뭐,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고. 음. 음. 자기인데 친절하거나, 뭐, 자기인데 좀 친절하게 베푸는 사람들, 좀 이렇게 친분을 좀 가져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다가가는 편이고, 근데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지기는 좀 힘들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친분을 가지면 많이 이제 어 친분을 가질 수 있다 이제 보면 음. 되고 어찌 됐든가 그 개인적인 이렇게 성격이잖아 그지? 성격인데 두 분을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는 좀 개인적인 친분도 좀더 가질 수 있는 음. 사람이다. 오히려 어, 오히려 어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적은 없는 사람이니까 <웃음> 어, 적을 가지질 않아. 오히려 예. 또더 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니까. 일적인 면에서는요. 일적인 면. <웃음> 일적인 면또 코드가 좀잘 맞는 편인데. 음. 잘 맞아. 잘, 잘, 잘 맞는 편이 아니라 잘 맞아. 잘 받아주는 거. 어, 어 서로가 잘 받아주. 음. 음. 의외로 내가 지금 이렇게 딱 봤는데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좀 성격이 좀 TV하고 틀리네.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음, TV에서도 근데 되게 젠틀하게 나고 뭐. 아니 진짜 좋아. 어. 이 사람이. 정말 까칠한 게 뭐가 한계도 없어. 음, 음. TV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 더. 어. 봤을 때. 오히려 이, 이 도리를 놓고 보잖아. 네. 이정재가 까타시로. 아두 분이서 그, 놓고 봤을 때는요. 어. 어. 오히려 이정재가 자기 주장을 좀 하는 성격이지, 네.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성격이에요. 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음, 그래,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나가는, 반발을 안 하는 성격. 어.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되고, 한 분은 이, 이, 이렇게 뭐, 딱잘 따르는 거니까, 두 분은 그럼 잘 맞는. 맞아. 거니까 어. 어. 오히려 정우성이가 이렇게 놓고 보면, 겉으로는 보면 진짜 젠틀하고, 뭐, 이제 뭐, 자기 막 자기 거 챙기 거고 그 깍쟁이 같은 성격이잖아. 근데 정우성이 를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잖아. 그지? 우유부단한 성격이야. 아, 진짜요? 어. 우유부단한 성격이네. 어, 신기하네. 어, 놀랍네. 아, 놀랍네. 어, 놀랍네. 응. 어... 우유부단해. 이번에 그두 분이서 그 헌트라는 그 영화를 응. 이제 해요. 응. 근데 이게 뭐 이정재 그분이 첫 감독 이제 데뷔작이에요 오 음, 감독까지? 해? 그런가 봐요 데뷔작인데 여기에 잘그두 분의 그 기운으로 잘될수 있을까 해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괜찮아. 음... 첫 작품 치고는 핫해. 핫하다? 어 핫해. 하긴 정우성, 이정재씨 나오는데. 그러니까. <웃음> 핫해. <웃음> 핫해. 아 근데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잘 받쳐주는 거 같아. 음... 잘 받쳐준다. 근데 정우성씨도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탑급인데도 이렇게 잘받쳐주신는어 어, 그러니까 우애라는 거지. 의외라는 자기가 음... 막 이렇게 까칠하게 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네네네. 자기가 더보이고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진 않아. 두 분이서 앞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불안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아니 그런 거 없어. 뭐 서로 뭐좀 조심해야 돼. 없어 없어 없어. 요그 정도로 좋아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둘이를 네, 놓고 보면 이정재가 까칠하다니까. 어... 완전 까칠한 성격이야. 신기하네요. 예민하고 까칠하고 안 되면 짜증 내고 화내고 막 이런 성품이지. 이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니까. 어, 그냥 둥글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선생님, 응. 그, 일적인 면 말고, 다른 면도 한번 여쭤볼게요. 응응. 두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정재, 이정, 이장, 네, 이정재. 둘다 결혼은 안 보여. 아, 두분다안보여안 보여. 어, 보여. 이정재 씨 만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어, 안 근데 보여, 되게 오래 만나셨거든요. 두분다 결혼을 안 하세요? 누가 먼저. 유리 한 쪽은 이정재인데, 내가 봤을 때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걸로 보이고, 두분다 너무 잘 나가시고, 그런데 왜그 운이 없어서 안 하는 걸까요? 운이 없는 걸로 보여. 운. 그거는 외모상하고는 틀리잖아. 너무 잘생겼데 외모상하고는 틀리고, 이 사람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사람 사주가 결혼을 못하는 사주잖아. 응. 호래비 사주니까. 정원훈 응. 씨가. 응. 호래비 사주라고 하면은, 뭐 결혼을 해서 일찍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일찍이 사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주잖아 이 사람이. 음. 그렇기 때문에 여 짝이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은 기운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안좋은 사주지. 음. 이 정우성이란 음. 사람 음. 그냥 만인의 남자로 사는게 오히려 덜 외롭고 더 돋보일 수 있는 사람인거고 음. 이 정우성이란 사람은 짝을 만나잖아. 짝을 만나면 오히려 이 기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좋아지는거지. 인생을 놓고 보면. 네, 어. 이정재 씨는요? 이정재는 해도 돼, 이 사람은. 음. 결혼 못 하는 사주는 아니야. 근데 왜? 진...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꿈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음. 자기의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자기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데 앞날에 대해서 자기 일적인 부분에서 태클이 오거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지. 그게 오히려 이정재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 아, 그리고 음. 그 정우성이라는 사람은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있잖아 엄청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면 또 괜찮아. 아, 17, 18, 뭐 20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많이 은많 나는 여자분하고 살면 은그 귀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 음. 그러면 은 이분들은 네, 그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뭐 한마디씩 해주시고 정리해주세요. 네. 뭐, 월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잘하지 뭐. <웃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월등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